두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구원과의 관계를 살펴볼건데요. 먼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잠깐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론이 성경론이나 실론 또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 하나만을 살펴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논점을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만 구원에 이른다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완성을 향해서 역사적인 행보를 할때 거기에 가담하고 미약하나마 실질이 있는 전진을 해나간다면 그 구원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론과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 성신의 조명 아래 성경의 권위와 그 충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펼쳐 나오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대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야구보서에 보면 율법이 이제 거울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거울과 같다 했으면 우리 자신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또, 또, 율법은, 그, 어떤, 그, 단순히 그 비춰주기만 한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나 뭐 유다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어, 부정적인 그 역사를 되짚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그,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울의 의미를 썼어요. 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뭐 그리토에 대해서 성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간단하게 내 개인의 구원으로 축소해서 생각할 게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 창조하신자의 형상으로 그 지으셨고 재창조도 이제 그 지으셨을뿐만이 아니라 그 완전한대로 그 충만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구원받고 사업이 잘되고 무슨 개인의 그 삶이 자기 꿈을 잘 실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구원을 논하면 안된다. 그것은 이교도들도 추구하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식에도 충만하고 지혜도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을 그저 작은 수준에서 그렇게 구원을 누려갈 수 있게 하시지 않았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 구원의 충만함을 다 누려갈 수 있게 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속해서 그 구원을 누려간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부여하고 풍성한 내용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은 뭐, 하나님과 구원과의 관계를 알 거잖아요. 우리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도 사실은 저는 아내하고 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실 그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실질적인 교통 그 진리 안에서의 교통을 이루고 서로를 서로의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그 알지 않으면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 알수 있는 게 없. 여러분들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부모 밑에 큰 형제들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끄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보이시고 다 알려주시고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펼쳐서 다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그삼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 역사 속에서 사역하신 그 내용 속에서 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그 그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고 할 때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 그분을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충만하시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그분이 역사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해 어떻게 어떤 완성점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냥 그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3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축소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것도 거짓말이고,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그 말할 때 조심,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마,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귀를 두개 주고, 뭐 입을 하나 준 이유도 되고요. 사실은 혀가 불의의 세계라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뭐, 지난 그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들을 언어로 고백해야 그게 진실된 거죠. 그래, 그래 서로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뭐, 길게는 뭐, 이제, 뭐,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진짜, 한 믿음, 한 성신, 한그리스 어, 한, 그, 그 안에 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 부요한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 관계가 진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요 주님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예배받기를, 경외받기를 원하시지 않습 진짜 그분이 하신 것들을 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잘 알고 그 토대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 하나님을 아는 거는 구속의 전 역사를 다 아는 거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 아는 겁니다. 그거, 그걸 알면요. 진짜 우리는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도 그런 일을 이루는데, 우리 사랑하는 연인의 그 원형이 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데 소홀하고 한눈팔면 얼마나 그, 화가 나시겠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우리 속을 다 헤아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알아간다고 할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을 진짜 어 온전히 말을 하려면 그 관계가 아 점점 점점 이렇게 성숙되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 안으로서 그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참, 너무 참 허약하고, 비, 빈약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제가 제여속집사님이 어, 대독할 텐데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첫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명상으로 지으셔서 어떤 목표를 이루시려고 그,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재창조된 백성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완성점까지 나가야 된다는 하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쭉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늘은 아무튼 하나님과 구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이니이다. <웃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잘 알아서 그 안에서 그를 합당하게 높이고 <웃음> <웃음> 그가 통치하는 온전한 사회를 나타내시기, 나타내도록 시나타내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도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가 무한한 분이시지만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 큰 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애굽에서 경험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 그큰 구원을 보고도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서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거두게 한그 모든 금문 보화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받던 그 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신관이 안 바뀐 거죠. <웃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애굽에서 그그국지적으로 그렇게 신으로 여기는 그 신으로 격하를 시켜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신데요.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격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최고로 큰 신이죠. <웃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이거는 진짜 아주 국지적인 신이 되는 거죠. 이전에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출애급 사건으로 완성하신 그바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의 인도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잠깐 안 보이니까 벌써, 생각이 벌써 애국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웃음> <웃음> 아론도 정신없는 사람이지 아론도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되 자기가 죽을지 언정 근데 그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내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 그리고 나중에 핑계대기는 그냥 불에다 넣었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세의 대변인과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은혜가 없으면 참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별로 없어요. 외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주님의 실질적인 인도를 경험하면서 내면으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애굽의 신관으로 그분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 보여 오신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 타락한 인간의 그행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는 거예요. 세상 안에 가두고 자기 안에 가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기억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악한 영향권 아래 있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응. 이열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 그, 뭐, <웃음> 무교병과 그 6월절 그 음식을 먹고 나온 자들 아니에요? 그,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애굽의 하나님, 애굽에서 본 하나님으로 생각을 니다이 눈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요 이미 그들 조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의 내용에서 떠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구원을 받아서,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 이제, 할래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토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리토께서 어떤 분이신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성신이 어떤 분이신 걸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늘 자기 관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너무 축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불신앙의 그 상태, 심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땅히 증시해야 하는 자들의 그릇된 관점은 멸망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 해도 결국은 죽을, 그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관점 때문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출협기 32장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어요. 그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말,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춤도 추고 말. 외형으로 보면 너무 그럴 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들의 관점에서 <웃음> <웃음> 그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이 되잖아요. 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럴 때북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그,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편리하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만들어 놨어 그러고 못 내려가게 한 거죠. 저들의 그,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말이 그 진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구역륜 하에서 그 주님께서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써 나가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그 제, 절기를 지키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끊어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관점에서 제사하고 또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들은 멸망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형식은 다 취했지만,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2사에서 1장 12절에도 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고 간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 그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랑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만 딱 보여 주고 가는 거지. 그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소통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시는 데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의 그 인생의 그길흉화복 생사화복, 이것을 그 주관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 얼마나 축소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자기 개시에 의한 언약적 관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행복과 관련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보내셔서 회복하실 분만 기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생각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그리도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그 미혹을 받아 가지고 거짓된 그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하여 그러니까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삼차 포로 귀환 이후 그 계속 뭐 거의 400년 이상 계시가 끊기고 선지자도 끊기고 계시도 끊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로마,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오다 보니까, 이 지겨운 그런, 그런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어떤 메시아를 약속했느냐? 온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만 만민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기네들이 기다 리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 하나님 이신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생명으로 수단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거죠 모든 구약의 모든 제도와 형식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진짜 그리토께서 실체로 오셨는데 그그 그 옛날에 그 모형적인 것들을 붙잡고 실체를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인 거죠 오늘날에도 <웃음> 광야의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관에 의한 그릇된 경배를 하는 그런 종교적 주의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인간의 그런 사회의 정의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명백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제시되어 있었고 또 그리토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개인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메시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그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표를 생각해 야 되는데 항상 자기 관점에서 이게 개인의 탐욕이죠. 그 이제 뭐 아, 김홍준 목사님은 아상이라고 했는데 탐욕, 탐심. 영어로는 그 탐심이 그 damnation이라고 이게 뜻이 사전적인 뜻은. 지옥을 향하게 하는 죄예요. 지옥을 향하게 하는. <웃음> 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그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심판이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의 증거를 멸망의 증거를 보이는 것.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온 세상의 구주로서 영접하지는. 그냥 유명자한 그런 그런 훌륭한 선지자, 유명자한 선생, 자기 그그뭐 질병이나 뭐 자기 인생의 뭐 도움미로로 도움미로 쓸 그런 분으로 대우함.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다. 탐욕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탐욕은 심판의 지옥으로 끌어가는 특히 18세기 이후 인간 스스로의 감정적이거나 합리적인 이해에 근거한 인간적인 통찰이 종교사상의 표준이 돼서 성경 계시에 의존된 신관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논단하고 섬기는 것이 유행처럼 됐습니다. 인간 안에 성신이라는 것도 그냥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 감정이야. 그 감정에 충불하면 우리가 성신에 충만, 충, 충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 성신의 인격성과 성신의 사역을 하나님으로서의 성신의 사용을 무시하는, 성신이 뭘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신 충만은 결국, 그, 말씀 충만하고, 그리또의 그 충만하고, 성부의 그, 그, 충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코 인간의 무슨 수호 천사처럼 성신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그런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관점에서 성신의 인도를 생각해요, 항상. 예수님이 참참 참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돼서 참 선지자처럼 일했다. 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요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이신 걸 부인하고 역사적 예수, 그냥 그냥 인간 예수, 청년 예수, 상담자 예수, 뭐 정치가 예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땅 땅의 하나님 그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존재로 격화 시켜버리고 그걸 기독교라고 말니다 그게 유행처럼 되었어요.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만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다.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분이죠. 비비 오필드나 헬만 바빙크와 더불어 3대 칼빈주의자 중의 한 분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는 소용없는 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가망성이 전혀 없다. 만약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주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생각이며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자신의 논리로 강요하고 믿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라는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은 특별 게시에 의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일반 게시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알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자.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난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신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개시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통 불신자들이 자연을 보고 뭐 경외심을 갖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큰 바위 밑에 가서, 뭐큰물 앞에, 큰 무슨 뭐, 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무슨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 이거는 그 일반 개시가, 정상적인 일반 개시가 아니고요 타락한 일반 개시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심, 이걸 우리는 그 중생자로서 보게 되는데, 그, 그럴 때그 신성을 바로 그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천지 찬조에서, 창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목적의 점진적인 시련이 계시되고 있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의 준비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택과 인도 가운데 나타났고 그 일의 최고 절정인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 신앙의 근거이며 우리 신앙을 온전히 합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선물로 받은 그 신앙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하는 것. 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말하고 행동해온 그 태도, 인격을 보고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 간에도 그 사람의 그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신뢰를 할수 있어요. 사람 간에도 여전히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실수한 것보다는 좀 인격적인 면이 보인다 할때그 사람은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완전하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잖아요. 예표적인 교수 속에서는 보유 멀리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 토 안에서는 실체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모아졌고,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확장되고 완성되나간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거죠. 주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수 있는 거죠. 그분의 크시고 전능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주 신실하신 분, 그 지식에 완전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루하신 분, 이런 걸다 아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말씀계시와 행동계시가 같이 나와서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론으로도 완전하고요. 우리가 그 이론도 못 믿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니까 성신을 주셔서 그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놓으셔가지고. 구원론을 얘기할 때 항상 복음으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시지만, 그 다음에는 중생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내 생명 내 안에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인데 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과연 그렇다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신앙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진짜 일반적인 계시를 알수 있는 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반 철학 서류, 도덕 서류, 그런 도덕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밖에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한다, 불신자는. 근데 신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실걸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는 그계시와 신앙이 같이 다 역사해가지고 아는거죠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면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꼽민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계시에 의존된 신관이 에, 아니면 결코 구원을 알수 없고 심판만이 그 앞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비교종교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이 보편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계시하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거뭐 뉴욕 한복판에 가서도 알고 저기 아프리카 원시림 그 원주민 한테 가서도 그 신성이 그 종, 종교성에 의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 만물을 역사하시는 지존적이고 자의식, 자의식적이며 무한하시고 완전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거는 몰라요. 종교 개혁자들도 인간이 하나님 창조해서 그의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알수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조명하시는 성신님의 영향 하에서 오직 특별 개시로서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서론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계시 그리고 지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되니까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기 계시로서만알수있어요 선택된 인간에게 심겨진 생명 안에서 성신의 조명에 의한 인식, 묵상, 추론, 논중의 지속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획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에 관해 게시를 통해서 모용적이고 유비적인 지식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깨닫도록 주셔야 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25살 신학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것도 뭘 가지고 신학 박사가 됐냐면, 칼빈주의, 칼빈과 아라스코의 교회론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그 이제 졸업하고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그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교회 안에 독신녀가, 발투스라고 하는 독신녀가 있었는데 이 독신녀와의 교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칼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라스코가 칼빈 시대에 굉장히 저기, 칼빈주의자였거든요. 칼빈 갈빈 시대의 칼빈주의자, 폴란드 사람인데 그그 그, 그걸 이론으로 알았는데 실제에 대해서 진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갖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그 성신과 그리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런 그 일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진짜 존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 뭐, 가진 게뭐 진짜 지식적으로 얼마나 그 넓은 좋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그,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나지 않고 목사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학자가 되는 사람, 신학자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사람이 다 거듭날지 아무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뜻한 심정으로 나만 나만 구원받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누리는 예수님, 내가 인도받는 성신님, 그걸 진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진짜 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거자예요. 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변증을 해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교회를 몇십년 다녀 눈으로 다 보고 있어도 소경처럼, 귀로 다 듣고 있어도 귀목거리처럼 그러고 있는, 그냥 외형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번제들이고, 하목제들이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의 고장 갈대야 우루에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배려를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과 가장 높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고 열국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류의 의로운 심판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일일이 다 깨우쳐 주셨어요. 그를 인도해 오신 속에서. 이 당시에는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노아나 그 셋계열의 그 셋계열을 통해서 그 전승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다 알아가는, 과연 그렇다는 걸, 아, 알아가는 거죠. 그냥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그분이 나,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아는 거죠. 실제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죠. 뭐, 그냥, 아내, 아내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예? 아비멜렉 앞에서, 저기, 거짓말 하고, 예?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하고. 인간은 천하의 그 믿음의 조상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붙잡아 가지 않으면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그 사람을 만들어서 바른 말할수 있게 하셔서 바른 말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아브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으며 그것이 대대로 전승이 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전승되어 온 것을 갖고 또 하나님의 현실적인 인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또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쭉 이어서 알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웃음> <웃음> 후손이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전해진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이제 참보 성경 구절을 다 원고에 넣어놨으니까요. 그걸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토 안에서 단번에 또다 계시가 됩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전물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극명하게 다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토를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이제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헬라 사상에서는 우주 만물의 변화, 유전하는 그런 동안에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의 그 입법, 자연이 돌아가는 입법,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를 성경 게시에서 나타난 그 로고스로, 그, 한정해서 가르친 거죠. 세례 요한이. 아, 저, 저, 사도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근원자, 제일 원인자인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참 로고스가 예수 그리토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알려진 로고스의 원천적인 개념을 성경적으로 회복해서 알려준 거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즉,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어, 그가 오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그,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인간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단순히 그 길이의 그, 무한성을 말하는 그런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측면에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알면 영생은 저절로 아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 속에 있지 않은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다 동일하신 분이고 그 그분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셨다. 그 사실을 알면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시공을 초월한 신앙을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끊어진 자에게 이 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용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인 그 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그 오셔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끝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공간복음소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구원 개념으로 쓰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아요 영생은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오고 하나님의 나라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목표 하신대로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 이오니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친구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앞에서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개명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또 이어지어요. <웃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는 또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다시 영생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 이 부자 청년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기독교 기독교인으로서 형식을 취했는데 진짜 주님을 안게 아니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너의 그 외형적인 형식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원한다. 근데 이, 이 사람 너를 원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걸로, 저, 그, 그, 하, 그런 부실한 걸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소유한 걸로 나오, 나오라고 하는 거예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그걸 근심하지 말고, 나를 소유하라. 그걸 가르쳐 주신 건데,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소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은사와 선물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시 알려주시면서 다 팔고 나를 줘. 지금 열두 제자들도 몰라요. 우리가 다 팔고 쫓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쫓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그, 이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시가 잘못되면 그 구원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신 구원의 방도들, 언제, 절기 지키는 것, 형식, 이런 것들은 그분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려가야 그 의미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통하고 증거해야 의미가 있다 이 말. 제자들과 고별 만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활동은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세만의 동산에 대한 기도와는 구별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다락방에서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인식하며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예수 자신의 말씀으로 요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게 영생이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떤 종교성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그 은혜가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똑같은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선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생을 두고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내가 한 것은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일 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이다. 독생아하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율, 신자들을 위한 구속의 궁극성을 드러내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으로 자신을 돌려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이게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종속돼가지고 자신이 일하는 것을 중보자로서 일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참 영생이 되는 내요 베드로도 사실 신앙고백을 해놓고 부인 했잖아요 그 저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로뉴다 같이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거예요 <웃음> 영생의 본질이 뭔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 아는 것도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때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집사로서 사역을 하고 장로로서 사역을 하고 이것도요 그게 그 영광에 참여해서 다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취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대리자인 것처럼 이 뒷부분에 나오듯 내가 그 영광을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죽을 일하는 거예요 평생 죄일을 하고 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법에 유의한다면, 영생에 대한, 그, 그리고 그 위험을 지시하고, 그, 유의한다면, 육신을 입으신 그리도께서 스 성부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 본질, 그리고 그 위험을 지시하신다 하는 것을 알수있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리도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과거의 구속자를 세상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도 안에서 신적인 통일성과 진실성이 발견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려고 또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면 그의 신령한 위험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 그가 우리는 그가 완전한, 완전히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께서 완전히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리토를 성부의 신성과 구별하는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이상한 신앙, 신을 고사, 고안해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위 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하나님으로, 삼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일신, 그냥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일신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비워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 요왜 그리고 아버지 높이 되셔고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그 성신 하나님을 보내셨고그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그리도의 사역을 하시고 그 성부의 인격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3위 하나님을 저절로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성경 게시 속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경륜적 3위 일체 가운데 실로 이 말씀은 인간이 소망하는 생명의 결실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에 이르는 방법을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알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영생은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이 빛을 비춰주셔야 생명이 비로소 움트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요한 모금을 기록한 목적도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통하여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에 나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은 그의 속성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 속에서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 네. <웃음>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주받은 임쟁이 어째 그 나한테 이런 그런 축복이 임했는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그 성신을, 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바라는 것. 음. 그 좀, 그, 제가 그 중간에 좀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때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앎을 기초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 안에 제시된 지속적인 앎을 기초하고 있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는 충분한 응답의 순종을 결과로 내게 돼야 그게 진짜 아는 것이 이런 게 없으면 다 허상이고.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토 안에서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며 그들이 운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들을 결시, 결정하셨습니다. 창조와 보존 그리고 통치, 선택과 유기 그리토의 고난 거듭남 성화 신자의 고난 인간 삶의 운명 생명에 대한 작은 것까지도 다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토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격과 사역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토 안에 부여된 종말론적인 영적 생명을 받아 누린다고 할때이상의 풍성한 신적 의미를 성신의 도움으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간 한다는 식의 구원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쪽만 여기고 아주 유사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 삶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 대심이 부요하게 드러나려면 이상의 신적 속성에 따라서 장성하는 실질이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자신의 육신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수 없습니다. 대충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세상을 향한 탐욕을 부리는 등으로 성신을 속이는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서 5장 22, 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송신을 의지해서.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얽매여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겪곤한다면 영생의 삶에 한 발짝도 못 들여 놓는 것이다. 그 <웃음> 뭐 지난주에 몇 사람하고 제가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가 진짜 전생에가 하나님 앞에 들여진 존재로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의 은사를 써나가요. 이게 전체로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누려가는 삶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몇가지 아는거 들어서 아는거 가지고 자기 안목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 선택과 언약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그리도 안에서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을 알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걸 알때 예배가 예배가 되고요 찬송이 찬송이 되는 것 헌상의 의미가 있게 되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오면 모릅니다.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이신 내가 만나서 따라오나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